네, 안녕하세요. T1의 서브 미드를 맡고 있는 클로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. 음, 저는 되게 공격적인 미드라이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한 경기는 제 스스로 뭔가 아쉬웠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나 마음에 든 장면도 많이 있었고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제가 스크림을 하면서 아대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마음을 준비하다가 데뷔전 때 그냥 할 만큼만 하자고 마음 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, T1의 선수로 뛴다는 것 자체로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상혁이 형을 대신해서 되게 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금 엄청 기분이 좋고 음, 꿈만 같습니다 <웃음> 부담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배우는 T1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착하신 것 같고 정말 존경에 존경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. 게임 면에서도 제가 보면서 사회경 콜 같은 거나 플레이 같은 거나 와, 이걸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나 라고 도 생각 많이 해봤고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아직 어색해서 제가 대화를 잘 안가긴 하는데 가끔 뭐 저번에 첫 경기 끝나시고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주셨고 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획 같은 건 아직 바로 앞에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상연경 형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 라이벌이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상연경 형한테 아직 많이 모자르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그냥 같이 뛰면서 형들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감독 코치님들도 저 보고 그냥 평소 하던 만큼만 해라 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룸메이트인 아무래도 엘리메 형이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해경이랑 좀더 친해지고 싶습니다. <웃음> 들어보지 못했지만. 들어줄 수 있습니다. 초비 선수입니다. 초비 선수 제가 알 솔로 랭크에서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롤 자체를 되게 잘하는 선수 같아서 경계되는 것 같아요. 태열 운문대는 크라운 선수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저는 롤드컵 우승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내년 제 플레이 같은거나 아직 아쉬운 점을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고 네,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보고.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이 비도 오면 든든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강한 미가 되고 싶습니다. 티원에게 바라는 점은 딱히 생각은 안 해봤었어. 다 만족합니다.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경기하게 되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형들 저 많이 챙겨주시고 대회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저저막대 때, 할 때, 마다 계속 뭐 여러 가지 말해주고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